징장. 반에서 인기 많아지는 법 저기 내가 하이테크 펜 빌려줄까? 내 소년아 실빔 빌렸을래? 하이롱 언니둘 내가 훈련 생정 알려드림 10년도 더된 탑골화장이니까 꾸지다고 쌩까면 질 우씨 그럼 고고씽 렌즈부터 끼고 시작하겠기 라떼는 새알같은 진한 저렴이 렌즈가 유행했음 어디서 나온 근자감인지 모름 개눈 먹미 완전 안습 땀 땀. 클클 헤어니스 로션 바르면 지존 청순 청순 노아링 유소량 저리가락기 근데 찾아보니까 단종이라서 그냥 하얘지는 선크림 갑부부갑 데려왔쌤 이야 백만년 만인데 새삼 좋아서 깜놀이기 렌즈통에 덜어져 있던 잿빛 비비는 훈녀 이템이었음 양조절 그딴 거 모르기 오나준 떡칠하다 남으면 거울옆에 그냥 묻히는 거기 기름 잡는 건 노세범이 킹왕장 아니심? 비비 바른 만큼 노세범 부어줘야 여드름과 절친되는 거기 노세범은 패트 말고 파우더가 캡숑이지옹 라떼는 팔레트가 없었기 사실 알담 섀도도 수능 끝나고 원뿌런 때 처음 사봤어 라떼 튕기 모노아이즈 얼스랑 드레스 코드 모르면 간첩이라뇨 이것은 토니모리 젤아라임 굿고 다리만 잊어버려서 새로 산 경험 다들 잊지 않으심요 키스스 뚜껑의양 조절해줘야 우왕크 굿크 중고딩 완소템 완성이기 요거 붓은 뒷방 잘 굳는데 내용물은 은근 안 굳는당? 속눈썹 위로 두껍게 얹어서 눈꼬리는 관자놀이까지 빼고 삼각존까지 진하게 연결해야 일치옷냐 화장되는고양 아유짱 이 앞트임 메이도꼭 해주삼 가성비 마스카라는 미스와 포디였던 것 같음 내가 처음 산 마스카라는 대학생되고 키쯤이었으니까 이걸로다가 보여줄 거임 옛날 눈썹템은 너무 구렸듬 억울한 듯한 진한 일자 눈썹은 훈열하면 필수인 듯 사실 본전은 풀뱅일 때가 더 많았는데 다행이라 생각함 짱구 송충이 눈썹 진화 과정 보고 싶으면 위에 카드 보고 삼? 눈썹 그리던 걸로 애교살까지 그려주는 거 기억나 기 열악한 환경에도 어떻게든 그렸던 과거 언니들 대단하다 너무 무서운데? 오바했쌈 고치겠쌈 뀨 분명히 국민 틴트 디달 있었는데 없어져서 옛날 느낌 나는 틴트로 가져왔쌈 정음언니야 틴트도 핵 유명했는데 추억도끼 이런 새빨간 입줄이어야 바로 나는야 토마토지롱 핵막 이래 옛날 건 안쪽에만 핑크로 물들어서 캡짱 웃긴데 나때는다 저렇게 바르다만 입술이었다는 아, 물론, 손가락에 묻은 틴트는 거울 옆에 또 닦아줘야 하기. 쿠키 블러셔 생선으로 받았었는데, 학생 때 계속 그것만 썼다람지. 마떼는 톤 맞추고 나발이고, 그냥 핑크핑크가 짜세였쌈. 볼 중앙에 팍팍 두들기면, 내가 바로 뽀대 간지녀. 혼내 풀 뿌리기. 마지막으로, 옆머리 커튼까지 쳐줘야 얼굴 소멸 종결이라누. 사이에 셀카 올리고 투명 글씨로 다이어리 올릴 거니까 새로 고치면서 투대 늘려주셈 안 그러면 절교! 풍지붕 본전을 럽실수 매장오빠 보러가야 해서 그럼 이만 옛날 올 오판는 간지킨 우주 대폭발이었는데 리로 폭발될 줄이야 하! 득콘에 단콘도 가고 지독하게 사랑했다 가끔 라이브로 추억 수다 여행 떠나고 싶으니까 동년배들 알림 설정해놓고 기다려주셈 아참! 인소 각회할 거면 허락 맞고 쓰규 참고로 말하는데 남 손은 안 받을 뿐. 임난 비싼 여자니까 홍홍. 구독, 좋아요는 사랑해. 댓글 퍼가요 물결하트 꼭 해줘. 지금까지 봐줘서 감자 고구마 꾸버. 그럼 빠이. 나때는 이렇게 티셔츠에 외국 언니들 얼굴 하나쯤 있어줘야 됐다고 1도 하기에 이름 귀여워. 2도 하기에 또 귀여워. 도하기 <듀>